저희 회사는 수면과 건강이고 수면건강연구소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어, 수면건강연구소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재한연구소기도 하고요. 어, 우리 사명은 꿀잠을 선물하는데 자 그냥, 그냥 꿀잠이 아니고 목숨이 편안한이 목숨이란 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목숨을 하면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과 숨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숨이죠. 숨. 우리가 죽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라고 하면 은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숨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핵심 가치,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제 심적인이 일을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생명을 함께 존중하자. 그래서 어 생명 존중, 상생, 셀프케어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한번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어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2030년도 되면은 직업이 2 5 개가 사라진댔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직업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다 기계가 대체하고 컴퓨터가 대체하는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법률로서놔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행동 강령이 참 음, 저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창의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창의적으로, 이 고객을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하고, 대심하게 하되고 특히, 특히, 이, 이 부분, 양심. 이 웬만한 기업에 들어있지 않은, 이, 거죠 회사 행동 강령에 양심을 집어넣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 상담을 할때 보면, 어, 굳이 불필요한 것을 매출을 위해서 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야 의미가 있지 회사가 성장하겠다고 누군가를 속인다거나 누군가를 밟는다거나 뭐 그거는 정말 양심적인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다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그 의미가 저는 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좋은 이유 재밌고 유익하고 돈이 되는데요. 음, 그 중에서 제일 좋은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살린 일이니까.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다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데 돈이 안되는 것도 비참한 일이고 아, 불행 가잖아요 함께 돈을 잘 벌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재밌게 일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